그동안 한달 동안 할로윈 열심히 해가지고 호박을 모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40개 전부를 한번 모아서 까보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상자를 아주 예쁘게 까기 위해서 정리해 놨죠 이렇게 한 곳에다가 40개를 딱 예쁘게 모아놨습니다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40개 중첫 번째 가자 제발 오케이 다음. 아 쓰레기. <웃음> 다음. 대문 맨 가면 주무셨죠. 언니는 안나까요제언니안나다 아니 언니가 안나요 언니 허요 진짜 진짜 찐막. 진짜 찐막이다 찐막. <웃음> 제발 제발. 자, 진짜, 진짜, 진짜 제발! 거지가네, 진짜. 좋습니다. 이제 한번 할로윈 연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성 들어가자! 주문서 쪽은 아니지. 아, 이거 나... 그래도 뭐 이정도면... 아니야 이렇게 써서 보내 주면은 주지 않을까요? <웃음> 아 진짜 씨. 여기고 한번 합시다. 이로그 하나 건졌긴 했는데 너무 못 생겼잖아, 솔직히. 아니. This is <웃음> <저리> 다이스와 <간다>. 미쳤다 클래식을 쏘네 베디가 <허>. 안네 우리 진 너무 잘하네. 안돼, 이녀석아. <웃음> 느려. <웃음> 먹어, 먹어, 먹어. 안돼! 아, 이거 지네. 까비. 아니 이거 솔직히 왜못 얻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KF 잘뜯어만 나도 비밀 썼는데 이건 옛날에 이거는 약간 밸브가내후박근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내인또 건물 옮기지 않겠어아 세상에 그렇게 이럴수가 아씨 냄새 센틀 치마 센티 미치 마 미쳤어. 어, <웃음> 진짜.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게임 플레이를 하면요 채팅을 안 쳐요. 아까 호박강을할 때가 채팅을 더 많이 치고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채팅을 안 치기 시작한다. 너무 재밌는 거야. 지루해서? 아... 아, 아제 뻔했어. 게임 아, 플레이가 지루해요? 게임 아, 꺼야겠다, 그럼. 자, 오늘 방송 고생 많으셨고. <웃음>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웃음> 저는 <저도> 방송하도록하겠고 <웃음> 저번 때 오렌지 7시간 때 어땠더라? 방송... 아 채팅 아무도 안 쳤어요. 그때 방송 끄니까 그제서야 바, 채팅 치더라고. 그때 방송 끄니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채팅 치던데. 제 방송이 팀플로할때 가장 많이 보는데 채팅은 글쎄. 다른 방송에서 잘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 어, 잘못 나랐다 제 예, 죽이자 편할걸 예, 꼴보기 싫어 어 도망가 도망쳐 뭐야 뭐야 이 녀석 왜 오는거야 뭐냐 너 뭐냐 너 뭐냐 너 뭐냐, <웃음> 너 뭐냐? <웃음> 너 뭐냐? 가어 이씨 나 가고이 먹어야 돼 비켜 냠냠 크리 냠냠 가비 밀어 밀어 밀와텐즈아시는구나 <웃음> 그래도 부이하기 전에 시다 그래 따따 죽여 센트리 옳지. 잘했어. 안돼! 어? 우리 이 친구 얼마나 착한 친구라고. 스파이가 막 이런 쪽에서 나오는왜 없네. 그럼 다른 버전들은 어떻게 얻냐고요? 사실, 아이템에 관해서는 저도 잘 많이 모릅니다. 저도 이거 10년 동안 막 많이 해오면서 이제 알게 된 정보들이지, 막 제가 아이템을 막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라서. 아마 그런 정보는 저보다는 이제 그 다른 외국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옛날 팀포 블로거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정보는 좋아요. 지금이야 유튜브로 이제 정보를 얻지만은 옛날에는 네이버 블로거가 좀더 유명했거든요? 그아몇 개, 몇개 까셨나요? 40개 다 깠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40개 간게 최고 아웃풋이 이겁니다. 너무 기뻐요. 메딕 가면, 아니 가면 이득이긴 한데 그렇게 큰 이득은 또 아니에요. 근데 아직 스컷 가면만, 스컷 가면을 못 얻었어요. 전까지 얻어야 완벽한 데야 저거 겁먹었어, 죽여. 어, 라고 하긴. 적팀이 너무 많아.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제일 열받아. 아니 이딴 거왜두 개씩이나 줬지? 진짜 너무 화나요, 여러분들. 호박강에서 이거 나왔어 이거는 이제 연속도 못하는데 금속으로 만들면? 그 나쁘지 않죠 금속 만들기는 나쁘지 않지 애초에 거래 불가니까 <끝> <끝> 오케이